가방 모이다 보면 성질이 마다 각각이기 때문에 그때 충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가지가까지또 별놈들이 많은 가운데 사람이 많다 하면 거기서 좋은 사람도 많고 거기도 또 사고 뭉치도 거기 많기 마련이다입니다. 그래서 정복 가운데 군역이 날 염려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개복을 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개율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처음으로 더 가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유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비우컨대는 말이지 좋은 곳을 높은 대우에다가 장음을 잘 해놨을 때 끈으로 가지고 그걸 잘 묶어 놓으면은 그, 그것이 오래 갈수 있는데 끈으로 묶어놓지 아니할 것 같으면 바람이 분다든가 우박이서아든 태풍이 불면 막다 뒤에 흩어져 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아무리 불법이 좋다 하더라도 게로서 묶어놓지 아니하면은 게로서 묶어놓지 아니하면은 불법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끈을 아,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그거 그래 묶도록 하시지요 하니까 에, 아직까지 이제 가 멀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계법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깔꿀이다. 개의 깔꿀이다. 당에 지계기구로 조병제지라 마땅히 지계의 깔꿀으로서 말이지 비법을 갖다가 딱 집어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계의 깔꿀이다고도 했고 옛날 청량국사 같은 이는 10원 율신이라 10가지 원을 세워서 턱한 율신, 이몸뚱이를 율로 다스렸다. 그런 얘기가 있지. 그래서 이제 계율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계라고 하는 말을 인도의 그 범어로서는 범어로서는 계라고 하는 말이 실라라고 합니다. 실라 우리말로 개 자는 말이죠. 그개 자, 신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개자요 칠판이 없으니까. 말뚝을 탁, 탁쳐 놓고, 두 개를 치든지 세 개를 치든지 말뚝을 쳐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막 철조망을 한다든지, 간지땡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놓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그렇게 하면 이 바리케이터 이제 말하자면 이 울타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 놓고, 위에다가는 탁, 창을 들고 창과자를 했습니다. 창과자를 다 창을 딱 들고 서서 넘어가지도 말고 넘어오지도 말아라. 접근하면 발포한다. 뭐 미군 부대 저태안이 그래서 놔때 접근하면 발포한다. 이래서 뜻이 그 글자가 항상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 글자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글자는 상형문자니까 그런데 인도의 말로는 신라라가신라 그래서 신라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우리나옛날 신라가 있었거든 삼국시대에 말하자면 신라, 고구려, 백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백제라고 하면 모든 백성을 다잘 살도록 건져 준다고 해서 백제고 고구려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나라라는 뜻인데 신라라라는 것은 새신자 벌라자니까 새로 벌어졌다는 뜻인가 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옛날 최고운 선생이 저 고운암에 사시면서 해인사 신라국 가야산 해인사 결계장기라고 하는 글을 쓴 일이 있습니다. 선 안주원 벽기를 쓴 것도 있고 해인사 선 안주원 벽기 선 안주원이라고 잘 안주하는 집이라고 하는 선 안주원이라는 게 해인사에 있었다는데 어디가 선 안주원 터인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선 안주원에는. 50세 이상 된 신님, 30년 이상 중으로단 신님을 거기는 다 안죽해해서 7년 동안을 편안하게 동고불 주라고 요새 말로는 결사야 50살 이상 승납 30년 이상 된 신님을 그 안에 가만히 7년 동안 안죽해 하셔가지고 모든 게 물은 익을대로 물은 여가지고 설법하지 아니하고 설법하는 스님 그야말로 눈만 끔즉 해도 벌써 저쪽에서 가마를 입는 이런 스님을 되도록 끔그 장소를 그렇게 만들었었다 그랬어요 그선원안주원 벽기 보면 그런 말이 좋고 있습니다 그게 다최고운 선생이 쓴그 기문인데 그 기문은 지금 그냥 고로솔박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신라구 가야산 해인사 결계장기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그 글에 보면 그런 소리가 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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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뭐, 딴판으로 영 무슨 소리인지 자기도 모르고 번역을 한게 있어요. <웃음> 그런데, 우리가 바라 소리가 뭐, 바, 아제, 아제, 바라제도 많이 쓰지만은, 바라, 바람일다도 쓰고, 바라제도 쓰고, 바라이도 쓰는데, 바라제라, 같으면은, <웃음> 바라제 목착의 줄임말이 바라제인데, 바라제라는 것은, 해탈을 보호한다. 로 가는 발을 보호한다 쉽게 말해서, 원화 속도 계족도 나무 대비 관세용 원화 속도 계족도 우리가 전쟁 마당에서 대립 피난을 갈때 이게 예, 뭐팔 하나 뚝 떨어져 가지고는 뭐 상관없죠 못 도망갈 거 없죠 손가락 하나 깨져 가지고는 못 도망갈 거 없죠 둘레 미고 그냥 내 빼면 되는데 발을 다 다쳐놓으면 도망갈 수가 없다 이기라 그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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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생각해 가지고 거기다 점을 하나 찍어 가지고 아주 한번이 찍어 가지고 나무대비관세염 원화속도, 개정도, 꼭 개정도라고 읽는 사람이 많아요 새 책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요새 천수책에 그영 잘못입니다 그건 지가 유식한 것 같지만 그 무식해서 그렇게 한거지 개의 족도가 맞습니다 이래서 탈을 보호한다 가는 그 발을 보호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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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를 가리우고, 뭐, 비를 이렇게 가리우는 바라솔 라고. 바람일다 하면 거기에 도착했다는 뜻이고, 천당에 도착했다는 뜻이고, 바라제 하면 천당 가는 그 사람의 발을 잘 보호한다는 뜻이 되고, 바라이, 바라이, 바라이 바라이는 천당 최앞으로 채니까막 장가나 가가지고, 막살아프지 뭐, 이런 거, 뭐, 된장이나 찢어먹고 사, 천당 가는 걸막 포기해버렸다는 뜻이에 기, 버릴 기자 뜻이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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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진짜 개다. 신구이 삼업을 갖다가 잘 정석하는 것이 개다. 조섭하는 것이 개다. 이래서 개라고 할 거가 되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지지개가 있고 작지개라고 하는 것인데, 지지개라는 것은 하지 말아라. 그칠 짓자입니다. 그침으로서 갖는 게, 살생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사음 가능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말아라 하는 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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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도 운망주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건 지지개가 되죠. 지지개, 작지개가 있을 수 있는데, 율이라고할것 같으면은, 이 몸을 잘 초섭한다. 음? 잘 고르고 다스려서, 신구의 상업을 다 고르고 다스린다는 말도 되고, 이 율장이라고 해서, 경장에 대해서 율장을 갖다가 율이라고 해서, 개와 율이 조금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개유이라고할것 같으면, 한테 붙은 말로 봐도 됩니다. 바라제목차라고 하는 말은 그와 같이 해탈을 보호하는 길이다. 바라제목차라고 하면 시라의 조문, 이 신라의 조문, 이신라의 조문, 낱낱 개의 조문을 갖다가 한테 집대성 해가지고 뭐 하는 것을 갖다가 바라제목차. 그게 뭐다? 별해탈계 또, 보호해탈계. 해탈을 보호하는 게, 별해탈계할것 같으면은 한 가지 예를 옳게 지켰으면 그거 한 가지는 해탈해버린다, 이 말이야. 별별 해탈이야. 낱낱이 낱낱이 그거 하나하나 해탈한다고 그래서 별별 해탈, 별해탈이라고도 하고 해탈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해서 보호해탈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하 바냐 바라밀, 마하 바냐 바라밀 소리를 참 절집안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말인데 마하 하는 말도 요새 에뭐 그냥 뭐 우리는 경에서 볼지 뭐 마하자는 대야라 뭐 무슨 뭐 절대기 대야라 뭐 대야 뭐큰 대자라면 예에 불을 를 했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지만 은 역시 산스크리트가 발전을 해서 서양말 지금 말하자면 영어나 저쪽 응? 영어가 산스크리트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볼것 같으면 영어에서도 마하를 찾아 볼것 같으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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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하면 마하 3.0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마하 25가 모자내서 나온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마하 25라고 하면 대단히 좀 빠르겠죠? 이 마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산스크리트에서 영어에서 가져다가 마하, 음속 돌파를 갖다가 마하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하 바냐 바라밀이 최존, 최상, 최계일이라고 이렇게 살펴볼 때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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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관직된 벗개하고 차자부령침이란 넓으면 온벗개가득 아, 차는데, 빡 오그라졌다가는, 막, 반올군역도 용남보다는 게, 우리 마음짜리 아닙니까? 응? 음? 아, 요, 일무라차하니 상주천, 하주지하고, 명예일, 흑사천, 요, 우리 마음짜리 아닙니까? 상제동영중 동영 중에 수부덕자, 희심마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마음짜리, 요것이 말이야. 눈, 캬, 갈새에 지구를 막 일곱 바퀴 반 이상 도니까, 저 화장장음 차례에서 말이지, 한 물건이 나왔다, 이 말이야. 이한 물건이 돌원승입니다. 돌, 돌, 돌뜬거리 같은 원승입니다. 그자 그, 손오공이 같은 그런 놈이랍니다. 화장장음 차례 화과산에서 튀나온 돌원승이가, 이인이 천상천하를 뛰댕기면서, 어쨌든 간에 어떻게 장난을 치는지, 제석, 천왕공, 왕궁 후양공, 후원에 가니까 천두복숭아 주웅주웅 열려있으니까 막 실컷 따먹는다. 천두복숭아, 한 개만 따먹어도 말이지, 장생불사 한다는 게 있는데 막두 개씩에 그냥 막들이 따먹으니까, 어, 배가, 배가 막, 뭐, 뭐, 뭐, 에? 좀 불풋한데, 막뒤따먹으니까 천도복숭 나무 지키는 사람이 막 잔소리를 하니까니 이까지만나무가고막쏙 뽑아 뿌리고 말이지 막 귤사대기를 올려 붙이니 제석천왕에 와서 뭐라 하냐 제석천왕까지 막 귤사대기를 올려 붙이고 험한 설치고 댕기니까네막 난리가 났다 천신들이 그냥 막 수백 명이 그냥 군대를 몰아가지고 선호공이 잡으려고 날려들으니까네 선호공이 지는 또 몸뚱이에서 털을 한 주먹 쑥 뽑아가지고 훅 불면서 변해라 강니가네 막. 백천 선옥인가? 내가지고 신랑 막 달러 들으니 아이 엄마 천상 차하에막 대일 대접정이 생겼다. 막 난리가 났다. 이 말이 하다가 하다가 막 마타천 나라 연천이 나와가지고 설레에잡으려고 하니까는 도망을 해가지고 신랑 용왕궁에 쑥 들어가가지고 또 동왕 용왕 동해 용왕 사가라 용왕한테 가지고또 울림장을 나가지고 또. 아, 배가 고프니까 술 가져오라, 밥 가져오라, 실컷 얻어 차먹고이 집에, 너희 집에 보배 하나 있지, 어? 여의 방 여기 있는 줄 안다, 이내놔 여의 방을 빼서 들고 설랑 이놈을 갖다가 쭉 잡아 당기니까 어쨌든 간에 3 3 0 0까지도 하고, 팍! 오버리니까 더귀속이까지쏙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여의 방을 귀 속에다 떡하니 챙겨가지고 설랑 나와서, 어떨리는 지 대밀라면 댄벼락 하고, 천상천하를 갖다가 휘둘러 오도로당기니까 아이 큰일 났다 이 말이야. 3개 2 8팔 모든 천신들이 이등자식 잡으려면천생이그말 석가야리한테 부탁하는 수밖에 는뭐 다른 사람은 도무지 어째 볼 개조가 없다. 그서 석가야리를 또 찾아가지고 부처님요, 아튼 이놈 좀잡아주이시저놈 자식 때문에 우리 못살겠습니다 이놈 자식이 뭐 오만대 땡기면서 그냥 막 귀사대기를 올려 붙이고 막 설치고 도로댕이 좌충우돌 저는 완전 무법자입니다. 저는 무자 저놈 좀 잡아주시오. 그래서 석가여리가뜩하니 선호공이를 찾아가지고 니가 제주가 무슨 제주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신랑 온 세상을 그렇게 시끄럽게 하노 야 나요? 나요 군두박질을 내가 잘한다 군두박질 군두박질을 두한다근 군두운인데 군두박질근 군두운을 한번 턱잡아 타딱하면 내가 막 타딱하면 십만팔일씩 날릅니다 군두운을 잡고 그냥 궁둥이만 하면 끄딱하면 그 10만 천개를 날려갑니다 그게 바로 마하라고 그 말이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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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제 부처님하고 둘이 이제요 땅하고 뭐 둘이 뭐뭐 하니까까지 그뭐눈 깜짝할 새있 10만 8천기를 나르니까 뭐 금방 뭐 둘이 다없어졌었다선호공이는애더니 석가야리한테 안떨어지려고궁둥기를까딱까딱까딱까딱 한번 까딱 하면 가득 가득 가득 가득 가득 가득 가득 가득 가득 가득 가득 가 꼭대기로 득 가득 가다 가득 가득 가가 뭐, 뭐, 뭐, 이, 뭐 이제 난게재 없거든, 그만. 뭐, 어지간히 안갔게나 이제 뭐, 석가열이 지금 뭐, 뭐, 내 어디 따라오내신부선는들은 따라올란가? 어쩌란가? 뭐, 싶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가다가 보면 배도시일 고픈 생각도 나기도 하고, 말이지. 천두복풍 <웃음> 생각도 나고, 가다 보니, 저 지둥이 다섯 개가, 그 생각 나자마자 지둥이 다섯 개가 저 보이거든. 하, 저기, 하루 끝이라 카는 아마 경계포신가 다 거가 가지고 신랑, 하, 음, 내가 천하제일 손오공이라고 거기다 지, 지 이름자 하나 꽉 써놓고 돌아설려고 하니까 또, 뭔 것도 없는데 또, 이, 오줌이 매렵단 말이야. 또 돌아서서 거기다 꺼내놓고 신랑 오줌을 한번 찌 깔리고서는, 떡, 내려올라고 하니까네, 가게는 어디를 가노? 아이 손가락이, 부처님 손가락 다섯 개더란 말이야. 팥시 퍼져도 소단에 있다 가더니만은, 음, 자승은 아무리 움치고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를 못했단 말이야. 아예 더 가니 갖다 가둔 것이 어디냐 하면은, 어? 너는 꼼짝 말고 500년 동안 거기 있거라. 이것이 색수상행식 오음산입니다. 오음산 속에 색수상행식, 번의망상 이 세상 모든 중생이 괴로워하는 것이 색수상인 색 오음이지요, 뭐. 어? 오음산 가운데 막찔리져가지고 아, 살라 말이에요. 색이라는 것은 만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감성이란 말이에요. 받아들인다면. 눈으로 아무리 봐도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보는 게 아닐 게고, 귀로 들어도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듣는 것이 아닐 텐데, 딱! 하냥 눈으로 보고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수란 말이에요. 감성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이게 좋은 거냐 구진 거냐 사유로 망상을 꼬벌 보고 생각했다 이말이야 사유한다 이말이야 이게 상이거든. 그래가지고는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행위요. 거기에서는 슬프고 괴롭고 희로애락의 모든 결과가 나타나는 게 그게 시기더라 그런 말이지. 이게 요별이거든. 행동요별이거든. 이 색수상행식의 오음산 가운데 꽉 묶여 놓으니까 천하 대장불들 도 말이지 인수 불역 귀산 수돌이오 많은 이 부지는 애욕 서전이니라 그러면 애욕 하나에 걸려가지고 말이지 중대고 싶어도 못 되거든. 나는 우리 어머니가 오시에 나은 오천복이 든다고 아침부터 나올라 하는 걸 자고 참았다 그러는데 너무 지내치게 참아가지고 실랑 내가 가만히 따지면 5시가 지내가지고 미시 초에 났어. 5 0말 미시초에 나누니까 미천역이 들어가지고 전기정적자가 들어서 그런지 참 부처님 은혜를 읽고 내가 세계 다 따지고 보니까 48개국을 도로 댕기태지라 많은 나라를 혼자, 내 남미 일대를 내 혼자 여행하고 다니는데 말도 옳게 못하면서 쭉자댕기다 남미의 이과슈 폭포라고 하는 그 폭포는요 네. 나한테 슬라이드가다있으면 보고싶은 양반이 언제, 언제든지 신나 와서 보십시오 그 폭포가 어느 정도냐 알게 되면 여기서 쳐다보면 지조감 뒤산 꼭대기에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물이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떨어집니다 150m 많이 떨어진 높은 데는 150m 내지 200m가 됩니다 100m 150m 200m 2층 3층으로 떨어지는 이런 물들인데 지조감 뒤산 꼭대기에서 여기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물이 한 가닥 두 가닥이 아니고 수억천만 가닥이랄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우신부락까지 갔다가 우신부락에서 원당아앞산까지 이렇게 돌아올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하면서 그 폭포수가 그렇게 쏟아지고 그장굴 숲속에서 쏟아지는데 거기를 혼자 탁 댕기면서 내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압니까? 중잘됐다, 중잘돼, 중잘됐다. 내가 혼자만, 중잘할 때 중, 참, 내 중잘됐다, 내가 중안 되시면, 이런데 어떻게 왔었냐,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겠노, 말이야. 중잘됐다는 생각하고, 또한 가지는 말이지, 혼자 보기 아까워. 혼자 보기가. 혼자 돌아다니네요. 혼자 보기 아깝다는 생각하고, 중잘됐다는 생각하고,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그렇게 혼자 콧노래를 하고 다지면서 내가 사진 찍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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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덥상못하고 무간지옥 가운데 그냥 그 고통을 한없는 고통을 받고 500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이때 삼장법사가 더하니 서천세역국에 경전을 가지러 가려고 더하니 나서는데 이거 참자물을 구해야 되겠다 이 말이야. 예. 그천성 예? 누구한테 구먼 그했느냐? 관자재보살한테. 관자재보살은 관자재보니 관이 자재해 버리으니까 관자재 아닙니까? 관이 그대로 좌지해버렸다 그 말. 생각 먹는 대로 그냥 그대로만 자유, 자정이간에 관자정 이게 각찰상명통달무예라 그 말이야. 오분양을 완전히 성취했음으로서 말이지 각찰상명통달무예, 능단일체무명결박하고 능일체무명결박을 갖다가 다 끊어버렸고 상어신심의 내외 관찰해 가지고 말이지 덕하니. 잘 상장해야죠. 통당무이고 오분향을 완전히 성취한 분이거든 관자재라그 말이지 인간 세상의 잡다한 그 소리를 다따라댕기면서 심성구고 그 소리를 찾아가지고 모든 고통을 건져주의 심성구고 응계중생 네? 그 발고 열악하는 발고 열악이 대자들이란 말이지 자룡 열악하고 비룡 발고니까 자룬 능이 응? 다른 사람에게 낙을 주고 비는 능이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뽑아주는 거란 말이지. 이 대자들이 관세음 보살이란 말이관세음 보살이 이렇게 떡 가가지고서는, 천소역까지 가려면, 어째 가면 좋겠습니까? 어디 네 혼자 가기는 어려울 거로. 아참 가다 보면, 명사산, 천산산맥을 내려가다가 볼것 같으면 말이야. 돈왕 막고구리 있고, 그쪽을 지나가다가볼것 같으면 말이야. 오음산이 있을까? 오행산이라고도 하지요. 오음산이 떡 있는데. 오음산에 가면 말이야, 거기에 도론숭이가 하나, 거기 가치가 있니라. 그 꼭대기에 말이지, 자물통이 있는데, 그 자물통이, 오음만이 반매음 자물통이니까, 관세음보살 본선미 묘지는 오음만이 반매음 강, 그 자물통이 탁 끌려질 모양이니까, 그 비석 하나만 써 빼면은, 오음산이 타파되면과 동시에, 손오기가 나올 것이다. 그놈, 머리를 홀라 깎여가지고, 네 상자를 만들어서 데리고 가면 요진보로 쓰는 거 튼튼하게 좋을 기다. 깔 줬단 말이야. 그래, 참말로, 삼장 법사 혼자 외로운 길을 서천 서역 가다 보면 경멀 온산이 보이거든. 지내 가다 하니까 이놈의 자식이 벌써 뭔지 알고, 삼장 법사님 요 사람 좀 살려주고 가 있었고, 말이지, 나 좀, 나좀 끌려주고 가 있었고, 이놈이 확 고래고래 과을 지내면 천지가 들썩들썩 한다, 이 말이야. 시끄러워서도 천성 가서 안 꺼내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올라가지고반세음보살 본신미 묘지는 오만이반대온 가고 말뚝을 쑥 잡아 뽑았더니만서도 오음산이 탁 타파 해가지고 설량뜨하탁 나왔다. 넙적탁탁탁 제자가 기다탁탁탁탁탁탁탁때까지감옥살지했금지지는탁 기다리기는 뭘 기다리 제자가 기다리탁니다그머리탁탁탁가가지고 이름을 본명을 오공이라 지어 주시니 오운이 개공하여 도 일체고액이라 그래서 비로소 오운이 개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름을 갖다가 오공이라 공을 깨달았단 말이지 소는 시원이 가강하여 시난젤러니 인 마음원숭이가 강강하여 조인 참질들이가 어렵더니만 말이지 더 오운이 개공하여 도 일체고액이 이제 응? 상자를 만들었다 이 말이지. 그래, 이제, 오왕이랄 때 데리고 가는데, 그놈또 가끔 가다가 또 몽리를 부리고 말을 안 들을 모양이니까네, 예? 긴고모락 하는 모자를 하나 딱 하니 해서 이제 오늘 딱 쉬우라, 이기라 여기다. 긴고모락 하는 금태 모자가 하나 딱 있는데 아주 보기는 좋지만은, 그니, 긴고모락. 말안들을증인는이름에막 조여 들어가는데 막, 멤러지가 생겨가지고, 막, 예? 대가리가, 그냥, 짱구 대가리가 되도록 그냥, 이놈에 막, 몰려 들어가니까, 이 대가리가 아파서 죽을 지이그니까 네. 긴고지를 쥐시오. 그이지요 긴고물을 하나 딱 씌워가지고, 신랑 끄떡끄떡 하고, 이제 데리고 가는데, 아, 한참 가방에 산모랭이 들어니도둑놈이 여섯이 왁껑 달려들거든. 웬도둑놈 아이는 도둑놈들이 보따리 여기나안테내놓고 가거라. 큰일 났다. 아, 뭐, 삼장부산, 만 뭐, 급한이니까, 똥이 매렵단 말이야. 뭐, 급하니까, 뭐, 똥이 매렵단 말이야. 난 똥으로 간다, 그만 삼장부산 도망가 버리고, 그 손오공이 가실래? 어? 너희가 요구가 먹고, 돈다 내놔라. 금덩거리 다내놔 금덩거리 돈 없는데, 어쩌란 말고. 그럼 네 대가리 맞아라. 그래가지고, 도끼 칼, 거를 막, 창, 이런 거로 막, 손오공이를막 때리고, 찔르고, 막 두드리 뿌시는데, 뭐 칼로 때리면 칼이 뚝 부러지고, 도끼로 콱 찍으면 도끼가 콱 그만 쭈그러져 버리고, 그냥 뭐 몽둥이로 때리면 몽둥이가 툭 부러져 버리고, 원래 대가리가 돌 대가리니까, 아만 때려봐야 소용없단 말이야. 실컷 패도 막 탈, 팔이 아파가지고 더못뜯드리겠거든다뜯드는다가니까 아유 팔 아파서 더못뜯드리겠다 그러니깐, 그러면 네가 실컷 패시면 이제 내가 내가 네 패를 파나, 패, 패야 될 차례 아이가. 너그 대가리 들어 내라. 여섯 님이할수 없이 대걸이를 들이댄다 그만 여의 방을 꺼내 가지고 그만 대가리 한자리씩 그죠사살 만져준다고 톡톡톡 떼니까 막 대가리 여섯 개가 막팍 부서져 버렸다. 삼장법사가 똥다 놓고 와보니까 사람이 뭐 여섯이나 또 죽어서 접어트려놨다이 말이야. 아 이래 가지고 삼장법사가 야단을 치면 네 인왕. 회 육적하면 이 육신통이여 육적을 돌이키면 육신통을 만들 것이오 회 육식하면 이 육바람일인데 육식을 돌이키면 육바람이를 만들 것인데 말이야 이망우진하니이파우수로다 망을 떠나서 진을 구하려고 하니 너는 파도를 떠나서 물을 구하는 놈이로다 야다를들이치우다막 이런 식으로 88살을 갖다가 다그8 8 사의 버려 망상을 갖다가 조복하는 길이 선호공이가 서천수역까지 가는 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